두 사람은 그동안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갑작스러운 이혼 발표부터 잇따른 당사자들의 입장까지. 4개월간 별거 거쳐 어렵게 결정한 이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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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ose. 이혼 발표 직후 이승환은 집에서 차량으로 5분 거리인 소속사 사무실에도 나오지 않은 채 집거에 들어갔으며 채림은 어머니와 함께 드라마 탕차오미스 촬영차 중국에 머무르고 있어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는 없었다. 그러던 차에 지난 4월 5일 중국의 런밀르바오, 익민일보, 가이승환 부부의 이혼 사유에재세차 개입서를 제기하 며그 주인공이 체림과 두 편의 드라마를 함께 촬영한 대만 스타 수유펑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이승환은 소속사를 통해 즉각 수유펑과의 연문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며 체림을 괴롭히지 말라는 입장을 취했다. 수유팡 역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체림과의 연문서를 부인했다. 침묵으로 일관하던 체림이 입을 연 것은 그로부터 이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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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해하며 그리워하며 살 것이라는 얘기가 현재로서는 이들 커플의 마지막 코멘트다. 체림은 중국에이승환은집 거중 2004년 10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승환은 체림을 리명 우리애라고 일컬으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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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내렸다 이혼에 임박했다는 설이 계속 나오고 있으나 주위 목 때문에 이혼 안하고 살 것이라는 문구는 이혼달 표 이후 다시금 거론되기도 했다 당사자들의 뚜렷한 입장 표명이 없자 가진 억측이 난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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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지난해 11월 이승환 집의 도배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인건비 지급이 보류되면서 돈을 받지 못한 시공업자가 이승환의 홈페이지에 항의 글을 올려 불거진 일명 도배 사건이 발생했다. 이때 이승환과 재림은 각각 해명 글을 올렸고 이 사건은 한동안 인터넷을 들끓게했다 그로부터 한달후 이승화는 음악활동에 전념하겠다며 자신이 실질적인 오너로 있는 드림팩토리의 매니지먼트 사업을 정리하고 다섯 손가락 출신 이도헌이 운영하는 구름물고기로 소속을 옮겼다. 이 무력 두 사람의 별거가 시작된 것으로 확인되면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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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사에서는 그가 집에 머물고 있다고 했으나 조인종과 인터폰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으며 이후 주민은 집에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홍철 부사장은 이혼 발표 이후 예정된 일정은 모두취 소했으나 22일로 예정된 착하게 살자 콘서트는 공. 연수익 전액을 소화암과 어린이 백혈병 환자에게 기부하 다 기로 되어 있는 만큼 이승환이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했다. 공연 직전임에도 연습에 나서지 않는 이유를 묻자 그는 단독 공연이 아니라 여러 가수들이 함께 출연하는 공연이고 무엇보다 이승환의 밴드가 오랫동안 손발을 막 쳐온 터라 연습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아도 되는 상. 황이라고 들려줬다. 취재 도중 이승환 측 관계자로부터 체림의 친정 부모였. 시 헤어져 지낸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런 부모를 지켜보았던 그녀가 이혼을 결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두 사람 공이 어려운 결단을 내린 만큼 앞으로 각자의 영역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